아, 척척하게 만들어주지. <웃음> 나 이거 타이밍 몰라. <웃음> 내가 하도 안 키니까 진짜. 음, 음. <웃음> 잠깐만 <웃음> 기다려봐. <웃음> 나 반창고 좀 아니, 감자 깎다가 손가락 베어가지고 <웃음> 반창고 어디 갔지? 그 피에서 먹은 <웃음> 이즈 마인 <마이> 펠리를. <임펠리르. 웃음> 이즈 마 아무튼 미션이 뭐냐? 이거 아아 아... 오늘 엘든링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네요. 오늘은 다크 소울 3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나를 설득하기에는 너무나 큰두 시간이요. 아니 설마 두 시간밖에 안 걸릴까? 망자들이랑 같이 끼면서 하는데 올 보스면 DLC? 뭐 당연하죠. Action is coming. 미리 들어가 있지 말라고. <웃음> 미리 들어가 있지 말라고. 오랜만에 듣는 BGM이군. 이 정렬되지 않는 무기 카테고리 진짜 어지럽네. 저 몸에 키여, 나도 키 까먹을까 봐좀 무섭다. 야, 자, 오늘은 다크소스 3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362조차 세개를 시작하도록 할게요. 스콜라는 안할 겁니다. 스콜란 어차피 하루 안에 다못게요 내가 알아, 그거는 <웃음> 오랜만이군. 무기가좀 그러네. 아... <웃음> 촉촉하게 만들어지지나 <웃음> 이거 타이밍 몰라. <웃음> 내가 하도 안키니까 진짜. 게임 패드 첫 입문이라고요? 손가락 아... 마 강제적으로 교정당하실 겁니다. 아... 드 사용하시면은. 아 <웃음> 아 맛있다. DLC 나오냐고요? 일단 자기들 말로는 나온다고 했으니까 DLC 발표나, 발표마저 발표 엇박으로 치는 참 희한한 회사 척척하겠다 아. <웃음> 뭐야 그렇고 그런 사이였어? 제가 빠지도록 하겠습니다. 아 바빴냐고요? 아, 지금은 바빴죠? 근데 요즘 제가 멘탈이 좀 터졌습니다. 왜 그러냐면은 제가 나이트워크 하잖아요. 천장 없는 랜덤박스 돌리니까 멘탈이 터지겠더라고요. 내거 장비가 안 나와. <웃음> 천장 없는 랜덤박스 RPG라는 게 특성상 예를 들어서 A라는 구간에서 장비를 맞춘 다음에 그냥 B라는 구간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원래. 장비 나오는 게 이게 랜덤이에요. <웃음> 지금 제가 하는 컨텐츠가 거진 막바지 하는 컨텐츠인데 야 아, 이건 좀 심하더라고요. 출혈은 어디든 좋아요. 퍼뎀은 어쩔 수 없지. 엘든닝에서는 애들이 딴딴해서 보는 거거든요. 그래서 분명하게 출혈은 그런 거 상관없이 퍼뎀으로 데미지를 주니까. 그래서 출혈이 좋을 수밖에 없죠. 올스테이요 네. 여긴 만렙이에요. 다크소울 쓰는 만렙 찍기 쉬우니까 쉬운 편에 속하지. <목소리> 죄송합니다. 제가 만든 괴물들입니다. 내가 미안해. 저 뜬금없지만은 다크솔 와서 손잡이 있죠. 손잡이 모양이 좀 이쁘네요. 손잡이가 잘 보니까 오른쪽 이렇게 돼 있네. 나이가 300여 대차 갈 때까지 손잡이 안 봤는데. 손잡이 관심이 없었는데 그냥 길쭉하게만 생긴 줄 알았는데 나름 디자인되어 있더라고요. 잘 보니까. 엘든링에서도 안 보지 않냐고요? 예. 네. 거기서도 200회차 넘어갈 때쯤에 보겠지 또. 오, 손잡이가 또이쁘네요또 그러겠지, 내가. 근데 진짜 세월이 무색하네요. 옛날에는 사인이 참 많았는데 이제 여기도 죽은 세계야 근데 솔직히 엘덴링이잘 만들긴 했어 <웃음> 아 당연히 여러분 낡은 집에서 이사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낭만이라고 포장해줄 수 있지만은 새로 지은 집으로 이사하긴 해야지 엘덴링 뒤에 나오니까 낡은 게임 할 리가 그렇긴 해 솔직히 이것도 고전 게임이니까 뭐 알만한 사람만 알지 이건 너도 이제 퇴물이야 문 여는데도 픽업한 적 있는 게임이 있다? <웃음> 에이 그런 게임이 어딨어요 몰라 <웃음> <목소리> 어! 이걸 잡는다고 이걸 잡는다고 오늘도 내 엉덩이는 남아나진 않겠군. 아, 뭐야. 내가 뭘본 거야? 어. <목소리> <오. 목소리> <쉬는 쉬는 쉬는 목소리> <목소리> 아니, 밀었잖아요. <웃음> 밀었잖아요. <웃음> 제가 저한테 배웠다고요. 그러면 할수 없지. <웃음> 감내해야지 뭐. <웃음> 왜다 떨어져? 이쁘다. 오랜만에 오니까 이쁘긴 해. 여기 배경이 백명 사인 없다고요? 어, 일단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백명이긴 한데 아니. <웃음> 쉽지가 않구만. <웃음> 이제 여기 찍어야 돼. 발 떨어져. 아, 이상한 거 만들지 마. 아, 사람 자네가 봐야 할게 있어. 굳이 횃불 들어서 좀더 자세하게 보여주지 마. 아, 아씨, 위아래로. 아, 와, 보태시게 돌아왔구나. 안 돼. 아, 이래서 알바를 해야 돼. 정규직 되면 뭐 합니까? 배우는 똑같은데 왜 불렀어? 왜 불렀어? Deep dark 야 여기까지 와서 또 레이저쇼 보니? 징하다 징해 익숙한 미션이다. 좀 유혹하지 마. 다음 보스부터는 무금 틀면 안 되냐고요? 어림도 없지. 어리범 어림 는 소리. 알았어 알았어. 돈에 걸지 마. 틀어줄 테니까. 틀어줄게 틀어줄게. 치라.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. <웃음> 척척하게 만들었지 어. <웃음> 네. <웃음> 손가락 켰으니까 뭐 알아서 다 친입 보겠죠늘 그래 왔잖아 항상 아, 아, 아. 왜안 튕기나 했어? 아, 텔 시기!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다. 텔 <웃음> 선지가 언젠데, 왜 아직도 전화가 오는 거야? 내일이서 개인 번호 안 뿌려. 안 했던 사람 위주로 하고 싶은데 다 아는 얼굴이라서, 씨. <웃음> <웃음> 새로운 사람이 없어. 다 알아. 지겨워, 진짜. 비교적 <웃음> 류페이스 아니냐고요?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. 우리 방 들어온 순간부터 당신은 망자야. 모두 다 찌그러진 망자들 뿐이야, 여기는. 망자들밖에 없다고. 지옥, 지옥. 저희도 지옥. 저희도 지옥.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엘든 링에서는 보통 이러진 않는데 사람들이 내가 다크 소울 3 하니까 연령대가 낮아지나? 신나서 그런가? 연령대가 낮아지는 것 같아 뭐지? 다크처리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? 저거 미션 때문에 그리워서 돌아온 게아니라고요 자본주의로 왔다고요 이건 비즈니스일 뿐이야 내가 원해서 하는 거 아니라고 아직 있었나 <웃음> 기똥겜에서 7년이나 아직 있었나 <웃음> 가자존이 진짜 은팔이네 응? 서버가 좀 아픈가 봐요. 산대비은파 아니 그걸 그렇게 파장한다고 어? 산대비리네 노래한다. 기파 친다. <웃음> <웃음> 마지막 <웃음> 무덤덤하게 기타 <키타춤>. 쳐. <웃음> 잠깐 잠깐 스탑 스탑. 싸러스함 따로 있다고. <웃음>